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어, 오늘은 디센트의 암호화 패치가 언박싱 리뷰를 한번 해볼텐데요. 트레이딩 차트 분석을 위주로 하지 이렇게 하드월렛을 뭐 리뷰를 하거나 언박싱을 하거나 이런거는 좀 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 저도 일단은 설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식으로 카드형 그리고 지문인식형 이렇게 두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언박싱 하보면서 사용법을 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갑을 카드형 그리고 지문인식형 두 가지로 보내주셨는데 어, 카드형은 정말 말 그대로 카드형이라서 네. 카드형 볼게 없습니다 네, 볼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 지문인식형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카드용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은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앱을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뭐 NFC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어, IC칩이 어, 작용을 해서 어, 바로 그 앱이랑 연동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일반 지갑에 들고 다니는 이런 IC칩 박혀 있고 QR 코드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카드 형태처럼 생겼습니다. 네. 이더리움 ERC20, ERC721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앞에 메인넷 지원하는 어, 그러한 그 코드들이 적혀 있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해당 지갑 그 주소가 딱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전송할 때뭐 일반적으로 이 주소를 통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QR 코드를 찍어서 뭐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IC 칩을 통해서 뭐 전송할 수 있는 이러한 어, 기술들을 어, 탑재를 해 있네요. 지문인식형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지문인식형 한번 까볼게요. 이런 거깔 때가 제일 신나. 네. 에이, 늘 그랬다시피 안 까지죠. 어, 하지만 저는 커터칼을 가져와서 어, 깔수 있는 그러한 인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뜯어볼게요. 아이씨. 자, 자 뜯었습니다. 설레 설레 저, 어머 멋있어 멋있어 약간 스마트폰 그 박스 포장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실 어, 처리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어 그리고 어 제품 고유번호 이런식으로 적혀있네요 어 멋있어요 근데 이거 그실 훼손되면은 반품 불가 불공정 행위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열어보겠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네. 자 하드웨어적인 측면 차이점 한번 볼게요 박스 뜯으면은 자 어우 멋있어 멋있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월렛 하면은 일반적으로 USB 형태의 지갑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 기술, 기술이 기술참 많이 발전했네 그쵸 어 어떻게 키는 거지 음. 자 옆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오 그 약간 닌텐도 DS 같은 느낌 오 좋다 와 지갑 생성 비밀번호 영영영영 0, 0, 0, 0 해보고 지문 등록 해보겠습니다. 지문 등록. 지가 보관을 위한 복구용 단어는 단한 번만 표시되고 안전하게 보관돼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 액정에서 텍스트가 보이니까 상당히 귀엽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가 나와 있어요. 보는 복구 단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복구할 때이 음, 단어를 통해서 그 복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개인지갑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기로 자 아까 그 암호키를 사진을 찍어두시고 이렇게 그 암호키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전송을 할수 있는 코인의 어,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코인을 누르신 다음에 비트코인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당 그 비트코인 주소가 나와요 주소가 나오면은 어, 여기에 대한 QR코드 찍고 여기로 전송만 하면은 끝와 진짜 기술 좋네요 아, 예뻐 귀여워 아 좋은데? 네. 시기를 좀 잘못하고 나오지 않았나 어, 시기를 좀 잘못하고 나오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는 뭐 보안성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된 그러한 어, 기술력이기 때문에 뭐 아쉬운 건 없는데 아, 시기가 좀 아쉽다. 네, 2017년 불장이 오기 직전, 그때쯤 어, 나왔으면 아마 대박을 치지 않았을까. 디센트 암호 패치가 어, 언박싱 영상을 찍어봤는데 카드형은 어쨌든 뭐 일반적인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 뭐 자세한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에서 만든 그러한 매뉴얼 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지갑 지문 인식형도 마찬가지로 영상 엔크니까 달아 테니까. 어,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뭐 충전은 그 마이크로 5핀 어, 그걸로 충전하신 다음에 뭐 금고에 보관하시거나 어, 약간 그 프라이빗한 곳에 잘 보관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은 자세한 가이드 같은 것도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어,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어, 추첨을 통해서 이 지갑을 어, 선물로 총 10분께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형 그리고 카드지갑형 이런 식으로 어 혼합을 해서 저희가 총 10분께 어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 댓글에다가 본인 어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저희가 그 이메일 주소 추첨해가지고 당첨자 분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은 어 아이오트러스트 쪽에서 이렇게 발송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첨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구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플루토스 구독자 분들께는 어, 많은 그 프로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따로 그 댓글에다가 영,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이오트러스 측에 만, 말씀드린 다음에 어, 저희 따로 어,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용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댓글, 이메일 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